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네, 2018년 새해 다짐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올해 소망하셨거나 계획하셨던 일들 다 이루셨기를 바라면서 내년 2019년 황금돼지띠 기해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으실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블로기포에서는 2018년 올 한해 암호화폐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허헌 탑5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 내용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해시파워에서 선정 및 보도했던 올해 암호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군 허헌 탑10 내용을 참고로 다시 추려보았습니다. 제가 올해 마지막 컨텐츠로 이 내용을 선정한 이유는 올해 유독 많은 예측과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던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부 발언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더 돌아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네,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로 몸살을 앓았던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더 정확한 투자정보 판별 능력을 키우는데 최소한의 참고자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을 들썩이게 만든 헌첫 번째 덴 나리머 이오스 100만 TPS 도달 이오스 개발자 덴 라리머의 이오스 100만 TPS 도달이라는 기술 확신 발언이 올해 2018년 암호화폐 시장 주요 논란 발언에 선정됐습니다. 네, 실제 덴 라리머는 이오스 출시 당시 병렬 블록체인 처리 기술을 통해 이오스 처리 속도를 100만 TPS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장담했었는데요. 네, 좀더 나아가 백서 2.0 버전에서는 다중 블록체인을 이용해 이오스 확장성을 무제한에 가깝게 늘릴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처럼 확장성을 강조한 EOS는 지지자들의 기대감을 크게 높이며 업계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는 듯 했습니다 네, 지난 6월 EOS는 700만 이더리움 규모의 ICO를 완료한 적이 있었죠 그 당시 이더리움 시세로 추산했을 때 자금 조달액은 42억 달러로 ICO 사상 최대 규모여서 업계 안팎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이오스 처리 속도 성과를 보면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렌더더에 따르면 이오스 최고 TPS는 3996 TPS 수준으로 덴라니머가 약속한 100만 TPS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을 들썩이게 만든 두 번째 허언, 찰리리, POW는 인터넷 보안 보장하는 최적의 방식. 2018년 4월 라이트코인의 창시자 찰리리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POW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 다수코인이 채택한 보안성이 가장 높은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었는데요. 컴퓨팅 파워를 통해 연산을 수행, 블록 생성 및 검증에 대한 대가로 이에 상응하는 코인을 보상하는 방식인 작업 증명 방식은 보상 과정이 공개되기 때문에 시스템 투명성이 높고 내 외부 공격에 강해서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11월 중순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던 비트코인 캐시 해시 전쟁은 POW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근본적 신뢰를 흔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11월 16일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는 사실상 자금 및 해시 파워 기반 패권 다툼이었는데요. 비트코인의 압도적인 해시 파워를 점하고 있는 ABC와 SV, 양대신용이 비트코인 채굴풀 해시 파워를 비트코인 캐시로 이전을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해시 파워 급감 간접적인 비트코인 가격 하락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 실제 꽤 오랜 기간 6,400달러 선을 유지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전날 저녁부터 급락하기 시작해서 심리적 지지선 6,000달러를 붕괴한 데 이어서 11월 19일 5,000달러, 11월 24일 4,000달러 선을 차례로 무너뜨렸는데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는 대형 기업의 임의적인 해시파워 이전이 언제든지 비트코인 가격 급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POW 보안성이 높다고 강조하던 찰리리도 체면을 구겼음은 물론이었겠죠. 다음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세 번째 헌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하다? 글쎄. 달러와 1대1로 패깅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급락과 그리고 테더에 관련한 논란 블로인포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죠. 네, 올해 테더에 관련해 나온 가짜 뉴스와 가격 논란은 투자자들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 올해 10월 15일 USDT는 한때 0.9253달러까지 떨어지며 달러와 1대1 비율 가치 고정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네, 일부 소형 거래소에서는 두어 시간만에 거래 가격이 20%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태도 급락은 당시 비트코인 가격 급등 주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태도의 네, 불안한 시세 흐름에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테더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했었는데요. 이들은 테더 급락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테더는 투자자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해당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테더는 영원히 스테이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더는 발행량 수준의 달러 예치금 보유 여부 그리고 파트너 거래소 비트 파이넥스를 통한 시세 조작 등 여전히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시원하게 이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네 번째 허언입니다. SEC 비트코인 ETF 연내 승인 확실 네,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를 했고 당시 관련된 모든 뉴스를 팔로우하고 여러 번 블로그 인포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만큼 아 저에게는 뭔가 애증의 뉴스인데요. 지난 7월 미국의 유명 금융 블로거 제로헬지는 비트코인 ETF 연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및 미국 파생상품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올해 안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90%라고 언급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실제 상반기까지만 해도 투자자 사이에서는 연내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죠. 네, 세 번째 비트코인 ETF 승인에 도전하는 바네크솔리드엑스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관계자는 가격 책정, 커스터디, 가치평가, 그리고 안전한 보관 등에 대한 모든 구조적 장애물과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며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을 낙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었지만 암호화폐 약세장이 지속되는 등 투자자 불안감이 커지면서 결국 SEC는 바네크 솔리드엑스 비트코인 ETF 심사 발표를 내년 2월로 또다시 연기한 상황입니다. 11월 말에는 제이클레이튼 SEC 의장이 시장조정 문제 해결전까지 SEC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연초 SEC 관계자 입장과는 대조를 이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정한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헌 탑5, 톱니 비트코인 가격 연내 2만 5천 달러 돌파. 네,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한 발언 마지막 네, 마음이 아프지만 가격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네, 2017년 비트코인 강세장을 기억하는 투자자들은 상반기 예상하지 못한 비트코인 급락장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파이넥스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7일 19,758달러를 기록하고 47일 만에 무려 200% 급등이라는 진기록을 세운 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최고가 대비 최저가 하락폭이 66.6%에 달하는 등약세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업계 일부 전문가들의 장밋빛 전망은 투자자들을 희망고문했었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월가 자문기관 펀드 스트랫 글로벌의 공동상업주 톰 리입니다. 네 톱니는 지난 5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비트코인 가격이 2만 5천 달러에 오를 것이라고 장담해 투자자 기대감을 높인 바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현실은 장밋빛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네, 4월 비트코인 가격이 7천 달러 선을 붕괴한 데 이어 11월 19일에는 5천 달러, 11월 24일 4천 달러 선을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네, 지난 12월 15일에는 연내 최저점인 3,215.2달러까지 하락해 바닥 없는 하락세를 나타내며 투자자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에게 패닉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단기 반등세를 보이며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 강세장지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올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2018년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던 발언을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더 추려서 전달해드렸는데요. 대부분 투자자분들께 혼란을 안겨주었던 발언인 만큼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더 돌아보며 교훈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 유독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해서 전망과 유언비어가 쏟아져 나왔었죠.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더 정확한 투자정보 판별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기해년 암호화폐 시장은 좀더 안정적이고 투자자분들께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장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투자자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규제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18년 마지막 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하게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